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7화 잘 보셨나요? 여전히 남유진과 주애라는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울화통이 터지지만 오늘도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 잡아보며 17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번화에서 포인트는 정현태가 본인의 접견을 막은 것이 오세린이 아니라 주애라와 남유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세연 사례에 그두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죠. 이제 정현태는 이 작품에서 주애라와 남유진이 더러운 쓰레기들임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밖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더욱 더 구치소장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되었죠. 정현태는 이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몸을 상하게 하여 병원으로 가는 것이었네요. 이런 정연태가 진실을 공개하지는 않을까 해서 남유진은 불안해하고 주에라는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살인의 타로까지 시도한 범죄자의 말을 그 누구도 들어줄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18회 예고에서 엄청난 장면이 나왔죠. 바로 주에라가 정연태가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변장해서 정연태를 죽이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 주애라는 세상 그 누구도 정현태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어째서 정현태를 그냥 놔두지 않고 직접 죽일 마음까지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17화에서 의외의 인물이 스토리 전개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남유진의 삼촌 남지석입니다. 7살의 지능이라는 설정이지만 그래도 정겨울을 아끼고 인성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죠. 남지석은 남유진이 주애라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유진은 당황해서 프랑스식 인사라며 다시 그 행동을 보여줬죠. 이제 18회에서 남지석은 남유진에게 배웠다며 정겨울에게 똑같이 스킨십을 하겠죠. 겨울이는 매우 당황할 것이고 드디어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참 올해도 걸렸네요. 정겨울은 다시 두 사람의 관계를 파볼 것이고 주혜라는 정겨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안타깝게도 남지석과 정겨울 이두 사람은 몸이 불편한 상태이기에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주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현태가 남유진과 주혜라의 불륜이 있었고 백화점 이나 호텔 cctv를 살펴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의문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혜라는 조금의 위험요소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현태를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8회에서 주애라가정현태를 공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유진과 주애라의 평생 감옥행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